먹어도 저녁한지는 얼마나 됐냐? 저는 또 밖에서 힘들게 해서 벌을 못 고쳐가지고 이것도 에어매트 깔고 잤어요 잠이 잘 오더라고요 어제처럼 그렇게 바쁘진 않아요 준비하고 카메라 켤게요 갑시다 안녕 응. 아, 빨리 한다고 했는데도 저 아침 뭐죠? 아침은 곤드레밥으로 먹으러 갑니다 곤드레밥 볼려고 할까? 어제부터 개 싫어 <웃음> <웃음> 아, 정선이 커서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너무 길어요 다 곤드레밥이랑 뭐 곤드레 먹을 거 곤드레밥 <웃음> 바반드레 미쳤어 이사람 야, 오늘은 진짜 여유롭게 움직일거기 때문에 오늘레밥마늘밥제정신이 아냐? 밥이거 이렇게 한테 있는거 같은 카페 좀 보세요 마음에 드는 거같는요 카페 마 거리는 다 나다이 나도 그냥 자요. 아우라제에서 만나요. 여러분 <웃음> 지금 저희 아우라시도 잘했는데요못 나가겠어요. 아우 장난 아니야 지금. 근데 물가에서 노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 여행 테마는 힐링이니까요. 되게 이쁜데요? 하늘 날씨랑 지금 상... 안녕하세요 이재엽에 이재엽 어른데요? 제엽 튜브차 <웃음> 옵니다 <웃음> <웃음> 형 좀만 오른발 한쪽 한발만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생습니다 카페가 너무 고. 아, 뭐가 심플하네. 저기 바로 옆에 한강도 보이고. 한강뷰, 한강뷰. 가이로들어가 <목소리> 저어떻게 보면 저희 여행의 메인인데 정선 파크로우 호텔입니다 여기가. 아아 네, 정릉인데?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목소리> 근데 저희 오늘 일정을 빠르게 마무리했거든요. 이게 호텔. 마무리라기보다는 호텔에서 놀 거예요. 호텔에서 저희. 놀라고 일찍 일찍 왔습니다. 아 네. 좋네. 내분 아, 어떨지 진짜 네. 기대돼. 과연 어떨지. 과연 어떨지. 오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호 오오. 하지만, 하지만 이제 방이 이제 두 개라서. 가이바이보 나이스. <웃음> 저는 일단 저번 확정이가 가방을 가지고 들어갈게요. 안되면 지금 <웃음> 가이바이보 예. 여기 아! 할거 <웃음> 여기 할 거. 저번 가겠지. 나 아, 여기. <웃음> 왜? 왜냐? 뷰가 뷰. 아 뷰가 어데 아, 좋아. 여기 그거 알아? 여기 금고도 있어. 뭐 형 여기 개인화장실이야! 네, 좋다. 너두 명이서 쓸때 쓰인 거니까 형 여기 있어 그냥. 아 이기던지요. <웃음> 여기 화장실 쓰세요. 아이고. 됐습 여기 어떤지 조금 정찰을 좀 하러 갑니다, 저희 지금. 현재 우리 방이 자, 저희가 전세린 공간입니다. 아이하나요번호 어떻게 되실요 야, 파크로쇼트. <웃음> <웃음> 어, 아 어때요? 어때요? 어 개요이도 그냥 호강도 하고 좋네요 휴닝하다가 배터리가 나가고더 재밌게 녹음을 못 찍었네 퀄리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얼마 65,000원 응? 65,000원 좋네 <웃음> 네저 저녁밥을 좀 먹을게요 너무 행복합니다 진짜 맨날 밖에서 하 <웃음> 자다가 <자다봐도>. 감기스럽다 <웃음> 이렇게 편안하게 여행하는 건 반반이라서 너무 행복하네요 겁니다 이제 아 좋다 아, 여아분 너무 좋습니다 아 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아, 괜찮아. 게보찮아 아, 괜찮아. 아, 괜아 아, 괜찮아. 아, 괜찮습니다찮 아, 오제 일단 가위바위보이에서 이쪽 방에서는 지금 가위 이쪽 방에서 이쪽 방에 이쪽 방은 저랑 이제제친구도 이쪽 잠을 잤습니다 어제처럼 기상나팔 소리 끼우지 않고 대한민국 최고의 노쪽를에서도습니다인서 하세요 방에서도 어요방 내주말에 깼다 자고, 아유. 계속 자고 응. 아, 끗하고 자고 싶었어 조식 건강갑니다아 씨, 하루만 들이고 싶다 씨. 응. <웃음> 뭐야? 조식이 여기도 할수 있고, 여기다할수 있는지 고 어. 그래, 어. 뉴할수 있어요. <웃음> 여기는 양식이네. 응. 아침에는 약간 좀 헤비하지 않은 음식들이어서 이렇게 좀더넣저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채, 언어, 아, 좀 석식인가? 한국에도 빵은 불러먹었을 것 같아. 통밀파티. 석식은 거의 뭐 돼지 파티거든요? 음. 음, 네. 괜찮아요. 음. 그래서 여기 계신 소식은 석식이 절반값이에요. 석식이 절반값이고.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니요. 아, 그래요? <웃음> <웃음> 네. 냉정하게 저도 말씀드린 석식은 진짜 퀄리티가 괜찮았어요. 그 정도 갚으려도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일반 호텔의 네. 메뉴들이에요. 사실 음. 네. 이 정도의 가격이면 저는 조금 그러면 시내 가서 먹뭐 드실 겁니까? 예아 석식. 솔직히 그러기에는 여기가 너무 멀어요. 너무 아쉽습니다 2박 3일간의 정수한 일정은 끝났습니다 영상을 진짜 거의 또한 달만 올라간 것 같은데 아, 자주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이제만 서울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조심해서 가요